오는 9월 30일 펼쳐질 2022 대구 포크 페스티벌 무대에 내일은 국민 가수 박창근과 이솔로몬이 동반 출격한다는 소식입니다. 박창근과 이솔로몬은 두 사람 다 대구가 연고지라 이들의 홈커밍 무대가 더 기대되는데요. 박창근은 유년기와 성년기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냈으며 97년 솔로 데뷔 이후 오랜 기간 재하의 인기 포크 가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대구 포크 페스티벌 단골 출연자이기도 했던 박창근은2021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김광석의 음악에 큰 영향을 받은 박창근은 대구 김광석 다시 부르기 경연대회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솔로모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고를 졸업했습니다. 대구 집시총각이란 닉네임을 가진 대구토박이 가수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3위를 차지해 진정국민가수로 활동중인 이솔로모는 마성의 음색과 환칠한키 잘생긴 외모로 강력한 여성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창근은 자작곡 그대 사랑 앞에 다시 선 나와 김광석 삼집 나무를 이솔로모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와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등 가을 밤 감성 충만 레퍼토리를 예고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포크 페스티벌 주최로 올해 8회째 열리는 이 콘서트는 9월 30일 오후 6시 대구 두류공원 포우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강인원 총감독은 재야에서 깊이 다져온 음악성과 절대 미성의 박창근 멋진 외모와 시원한 가창력의 이솔로몬의 매력만점 무대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